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 앞둔, 맨날 안켜 마세요, 천엔 떨어뜨렸는데 이렇게 계신 분이 주워주셨습니다 리가 아, 뭔데? 고 있습니다 <웃음> 그 노래 말고 딴거 딴거 어? 밥 먹으러 왔습니다 또 자기 혼자 가네요 새로 나온 거 먹어볼까요? 되게 작은데? 맛있나? 빵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룩이 빵이 아저씨가 있는거에 <웃음> 빵이 딱 돌아야 하는 빵 먹는거 간퍼빵 그아 그게 아... 돌아야 지 아니다? 몰라 아... 왜 없어? 코카콜라 자판기 화이트 군대 없음 저기 있는 건물은 빠친코 하는 데입니다 레스토랑 아니고 얼굴 보여줘 봐않고 아니야 지금은 오프하우스에 왔습니다 제가 자주오는 중고샵이죠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<목소리> <목소리> 둘다 이상한데, 엘모 모양 히터입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그래? 집배 호호 뭐. 퇴근 시간도 아닌데 뭔가 좀 많이 막히네 와운너 왕코야 아니 아니 Hahaha <laughs> 띵띵띵띵띵 n 띵 d 비둘기일까요 d 비일까요 참새일까요 갈매기일까요 안녕. 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. 안 돼. 이온 모래였습니다. 바밤. 코코아제 그 제로콜라가 제로콜라가 제로콜가제로콜가제로콜라 제로콜라가 제로는라가제가 제로콜라가 제로콜모츠나로을 먹을 겁니다 곱창들? 곱창나 곱창들은 다 삶았고 맛은 쇼유아지 간장 맛입니다. 간장 아까 누나가 삶아둔 곱창을 넣겠습니다. 니 뭐하노? 왕코 니 뭐하노? 왕코야 거의 핫도그 뚫고 있습니다 고기를 넣었습니다 <목소리> 족발 먹어야 되는데 족발도 먹자 족발 나중에 먹지 뭐 네, 네 먹으려고? 먹... 이타다키마스 후식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브라우니 같은건가? 모달다. 다고 하는데요. 영상을 함께 보시죠. 분도 상당히 충격을 받으셨을 이 놀라운 영상을 계속 하실 수있 제가 어제 잡아려 가지고 영상 마무리를 못 했는데 지금 <웃음>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아침을 먹고 있고 오늘의 노래 추천은 다섯 다섯의 야야입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바이